안녕하세요 so, 재즈 키타리스트 방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폴톤 스케일을 연구해 보겠는데요 스케일을 즉흥 연주에 활용하기 쉽게 세팅되어지는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찾아 보시겠습니다 먼저 C 어그멘트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어그멘트는 온음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매력적인 스케일이기도 합니다. 장삼도 이렇게 연주하셔도 있죠. 장삼, 장삼, 장삼. 아주 매력있는 소리이기도 합니다.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볼까요? 자, 훈지는 두 개, 다음 줄. 세 개, 다음 줄두 개, 끝. 아주 한단하죠두 개, 세 개, 두 개. 나머지도 끝에서 끝까지 찾아볼까요? 두 개, 세 개, 두 개, 두 개, 세 개. 그럼 1번 줄이 이렇게 세 개죠? 그러면 6번 줄도 세개 되기 마련. 전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? 두개세개두개두개세개세개두개세개자그 다음에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운지도 있습니다. 더 깊은 운지는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, 비폼. 비폼도 있겠죠? 자, 비폼은 여기서 여기까지. 비폼. 처음에 시두개 했었죠? 똑같죠? 두 개, 세 개. 두 개. 끝이죠? 두개 했죠? 세 개.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다시 할게요. 이렇게. 자 그러면은 이거를 느린 템포로 연결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. 자 악보는 어, 뜻이죠. 코드만 보고 여러분이 스케일을 찾아가시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홀톤 스케일 애드립 맛보기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